모든 원인은 네가 노력을 안 하고 척했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네가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쁘거나 노력을 안 하는 새끼다 난 진짜 노력했는데 애초에 내 노력 자체를 의심하는 거야 너척 아니니? 노력의 배신 이걸 꼭 기억하세요 노력하면 성적은 비례한다는 라 말을 여러분은 은근히 믿고 있지 노력하는 족족 성적은 올라간다 그렇지? 그게 아닐 때, 노력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돼. 때로는 또시작도 있지. 반비례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요? 첫 번째 아주 심플하게 말해줄게. 이거 노력의 문제 아닙니다. 아까 그랬지. 처음에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고. 이거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. 방법의 문제야. 내가 언제나 말했잖아. 성적 별거 아니야. 공식 아주 간단해. 성적이란 건 뭔지 알아? 노력. 뭐 박에 선천적 재능? 플러스 알파야 근데 언제나 봐라 대한민국 수능 입시 레벨에서는 선천성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? 그 중요한 건 곱하기라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방법이 0점이면 노력을 100으로 늘리든 천으로 늘리든 0점인 거야 심지어 방법이 마이너스면 그래서 반비례 나는 거야 알겠어? 내가 이채널 운영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, 강의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거든? 근데 그 사람들이랑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? 우리는 뭘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? 아이씨 나랑 안 맞네. 나는 여기 재능이 없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달라. 난 이게 진짜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재능 탓, 나랑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기 시작해. 왜지? 왜안 되는 거지? 이 방법이 아닌가? 방법이 잘못된 건가?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탓하기 전에 잘못된 원인을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? 노력을 애초에 안 했으니까가 원인이 아니라 노력을 거꾸로 한 번쯤 열심히 했던 게 원인이라고 해. 완전 반대지 근데 결과적으로 노력을 할까? 노력을 지금 안한건 결과라고 다시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건 결과이지 원인이야 세상은 노력을 지금 네가 안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? 그걸 원인이라고 해 아니? 놀라운 건 너네가 노력을 너무 한 번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야 근데 그 결과로 배신당했으니까 배신당했는데 그 모든 원인이 너라고 말했으니까 네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니까 한 번도 외부 원인 아니야 너 문제 없어 너 선천적으로 문제 없고 노력도 그 정도면 충분해 방법이 문제였지라고 말안 했어 만약 방법이 문제라고 했잖아 외부 원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이 악순환이 끊어지네 방법을 바꾸겠지.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력하겠지. 그리고 방법이 맞잖아.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성적이 나올겠지. 배신 안 당하겠지. 그 재미에 다시 노력하겠지. 방법을 또 바꾸겠지. 조금씩 보정하겠지. 방법도 맞아 올라가고 재미있으니까 노력도 올라가겠지. 두 개가 올라가니까 성적 나오겠지. 배신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니까 그 재미에 계속 올라가겠지. 니네가 말하는대로면 그게 상위권의 커리야.